성 원소 수소, 산소, 탄소, 진수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리고 단백질이, 저, 단백질에 단위체가 있는데 얘를 아미노산이라 불러요 응. 그러니까, 얘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이 네. 응.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어떤 형태냐면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를 이렇게 네개 뻗어 있고 얘가 겉사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겉사슬, 그리고 수소 원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미노기랑 그... 뭐지? 이름 뭐지? 아 카복슬기. 응. 이렇게 들었더니 그러니까 아미노기가 뭐냐면 질소, 수소, 수소. 카복슬기는 질소, 산소. 뭐 있지? 와. 산소 두 개인가? 아두개뭐두 뭐, 개도 왜? 그쵸 두 개도 오 마이너스. 니까아이 수만이었어 니까 아, 와우. 이 결합하는 형태도 이름인데 캠핑하기도 그래.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지고 뭐 접히고 뭐 이렇게 고이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캠핑하기도 그래 뭐 되냐면 아미노산이 두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아미노산에서 이 예, 예. H2O가 날라가요. 물분자 네, 날라가요. 네. 그때가 그때 형태는 펩타이드 결합인데 다이펩타이드는 두개 결합이고 트리오펩타이드는 세 개, 트리오 삼이니까 트리오펩타이드는 세 개고 네. 그네개 이상부터는 폴리펩타이드라 고 그러는데 얘가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결합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물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오. 얘가 전화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아미노산 계속 붙는 거예요? 아미노산 계속 붙으면서 물분자 빠져고 붙으면서 계속 이합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단백질의 형태가 단백질이 이루어진 거에요. 그래서 적혈구의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 중에서 해모글로이거든요 저팔구에서도 이런 구조로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그 아까 호르몬 성분하고 그런 걸 따르잖아요. 네. 그런 걸로 그 뭐냐 생리적인 조절할 수 있고, 화학 반응하면서. 음. 그리고 에너지, 얘도 그 찬성물처럼 주 에너지원 아닌데,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음. 이 에너지 얻을 때 산화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데,